시나리오 작업이 잘못돼서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잘못 나왔다면 시나리오 요약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해줍니다. 삭제 그리고 분석 작업일에서 데이터,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삭제를 하고 싶으면 삭제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바꿀 내용이 있다면 편집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셔도 되고 값을 바꿀 셀을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값을 바꿔주시면 되고 이제 모든 값이 편집으로 정확하게 다 수정이 됐다면 요약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하고 싶다면 클릭하고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약을 눌러주시고 시나리오 요약 확인을 해주시면 분석 작업 1의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 만들어집니다.